보여요? 보여? 보여? 가... 강아지 오토바이 타러 <웃음> 대박이다! 여러분, 치앙마이로 가는 버스를 예약할 때 보면 가끔가다 이게 무슨 기준으로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80바트짜리가 있어요 근데 80바트짜리는 좌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버스입니다 <웃음> 이런 차를 태국에서는 썽테오라고 하는데 이 썽테오를 타고 3시간 동안 빠이에서 치앙마이까지 달려가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뒷좌석에서는 10명 중 7명이 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멀미를 안 하시는 분은 색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동행을 한명 먼저 보내고 근처에 30바트짜리 덮밥집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다른 바이의 음식점들보다 맛도 좋고 양도 많은데 30바트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위치는 아래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남은 편집을 마무리하기 위해 바이 시내에서 떨어진 로맨스팜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사람도 없어 한적하고 이쁘고 분위기 있고 직원분들까지 너무 친절하고 저는 완전히 취향저격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편집을 끝내고 나왔는데요 어,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너무 좋은데 저가 이제 버스를 4시에 치앙마이로 이제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다시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가 없어서 지금 여기를 오래 돌아다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잠깐 잠깐씩 사람들이 와 그래서 사진 많이 찍고 막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다시 또 없어져가지고 조용합니다. 이런데서는 에 진짜 하루종일 그냥 와가지고 하루종일 카페에서 뭐 할일하고 이러다가 딱 이제 저녁 되면은 집에 돌아가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들도 더 가보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없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장기여행자다 보니까 돈을 조금 아껴야 돼서 하루를 더묵고 가는 게 생각보다 조금 타격이 클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일찍 돌아가게 된대요 여러분들은 꼭 오토바이를 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좀 바깥으로 돌아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를 오면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치앙마이 시내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용하고 좀 시골스럽고 치앙마이가 아니지 빠이지 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채 저는 바이크를 반납하고 시앙마이로 향하는 길에 올랐어요 저는 이번에는 조수석에 탔다 보니까 멀미도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좋았어요 이 80바트짜리 버스, 버스가, 버스라고 버스 해야 되나? 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약으로도 자리를 예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80 바트가 있었다 없었다해서 어느 조건으로 해가지고 80 바트가 배차가 되고 안 되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저런 밴을 타고 가는데 이게 80 바트입니다. 저거는 150 바트에 150 바트짜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그저께 영상에 아마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시고 그 영상도 확인해 봐주세요 저는 이제 치앙마이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한 3시간 정도를 타고 온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피곤하네요 확실히 근데 제가 150반내고 뒷좌석 안고서 파이를 갔었잖아요 멀미나 죽을 뻔했었는데 지금 80반내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왔어요. 멀미 하나도 안 났고요. 이, 이게 좌석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온라인으로 어떤 버스가 지금 나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해보시고 아예 오프라인에 가서 결제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온 느낌이에요 오늘 기록은 끝! 그럼 내일 봐요!